Hello everyone, 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국 타잔입니다. 아 오랜만에 브이로그네요, 그렇죠? 네. 저는 이제 오늘 출근을 했다가 운동을 갔다가 지금 스튜디오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.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게 바로 무엇이냐? 아 제가 얼마 전에 이 인스타그램 보다가 퍼블리 광고를 봤어요. 뭐 많은 직장인 분들 쓰실지 모르겠지만 좀 뭐랄까 뭐 업무라든지 뭐 시간 관리, 생산성 이런 거에 대한 아티클이 올라오는 플랫폼이에요. 그래 그걸 회사에서 이제 구독을 해줘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뭐 시간 관리에 그 퍼블릭 광고를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, 어, 이거 한번 제가 실천을 해보고 싶더라고요. 나의 하루를 이 3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. 이 시간 관리의 기본이라고 하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걸할까이 리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각 시간대별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체크를 하고 그걸 또 색깔로 구분을 해 놓았어요. 어제는 이렇게 쭉 취침을 했고 회사로 이동할 때 그리고 회사 업무를 할때 그리고 식사를 할 때, 휴식할 때, 다시 일을 할 때, 운동을 할 때,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 11가지에서 저는 12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색깔별로 나누어서 어떤 카테고리들이 나의 하루를 주로 차지하고 또 시간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툴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에 따라가지고 저의 어떤 일상 브이로그를 좀 촬영을 하면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이 표가 어떤 모양을 띄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쨌든 지금은 스튜디오에 돌아와가지고 저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간이고요. 혹시 제 브이로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시간 관리법에 대한 어떤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 챕터를 구분해놨으니까 그쪽으로 바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 스튜디오 조금 보여드릴까요? 뭐가 좀 많이 들어왔죠. 레그를 지금 하나 들여와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, 그좀 칸을 어떻게 잡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시만 좀 해놓고 아직 완성은 시켜놓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Wow, look at this. Woo -woo. w 사비스 s up, East Pillsu? 안녕, <웃음> 자기. 음식. Look at this. Look at this guy. 음... 아, 너무 맛있는데? 또 싸게 사서 너무 기분 좋잖아요. 제 건강의 비결은 양파고요. S 양파의 S 겹, 6 씬의 S 청년 골프 씌까지 해서 근육이 막 차오르는 그런 느낌. 음! 아, 지금은 6시 반이고요. 저는 오늘 오전에 회사 동료분이랑 같이 운동을 하기로 해가지고 아주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시간기록표 카테고리를 12가지로 나눴는데 그중에 단순이동이 있고 인풋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단순이동이라는 거는 뭐 제가 차를 타고 움직이거나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때 별다른거 하는거 없이 음악을 듣거나 뭐 넷플릭스를 보거나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막 그게 생산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이동으로 해놓고 내가 만약에 이동하는 동안에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거나 다큐를 봤다 내가 의도적으로 좀 인풋을 넣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인풋 카테고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뭐 사이드 프로젝트나 인풋이나 운동 이런 것들은 다 붉은색 계열로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트에 붉은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하루가 좀 생산적이었다 그리고 뭔가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의 오늘 하루에 어떤 붉은색이 많이 없고 뭐 초록색 휴식이나 뭐 식사 뭐 친구 만나는 거 이런 카테고리가 좀 많다 이러면 다음 날에는 좀더 그거 유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. 어쨌든 오늘은 아침에 운동을 하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.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 <웃음>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뮤직 들으면서 네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. 하! 하!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, 오늘은 한주가 지난 월요일이고요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 또 와가지고 치아오 치점치 김밥이랑 라면 한 사발을 하면서 좀 지난 한주를 돌아봐야될것 같아요 아우 저녁했습니다 점심으로 회사에서 닭가슴살을 두 개나 먹었더니 속이 느게 해가지고 아 여기가 이름은 꼬마김밥인데 크기가 상당합니다 음 지금 7시 23분인데 이것도 칸딱 맞춰서 채워 넣으려면 7시 반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자 지금 저는 방금 이렇게 식사를 마쳤고 지난 한 주간을 보면 이렇게 저의 생활이 어땠는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취침부터 보자면 취침 시간이 조금 들쭉날쭉이었죠 사실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저의 목표인데 그거를 성공한 게몇번 없고 7시 넘어서, 6시 넘어서 이렇게 좀 들쭉날쭉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회사 업무 같은 경우는 뭐 루틴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, 토가 워크샵이었어요 이렇게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워크샵 일단 회사 업무로 넣어놨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붉은색 뭐 운동이라든지 인풋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그러니까 좀 제가 생산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붉은색으로 나왔는데 붉은색으로 분포된 게 많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운동을 간 것도 한 번, 두 번, 세번 밖에 안 되고 원래 오늘도 아침에 이제 운동을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었죠 일찍 출발했어야 됐는데 늦게 일어나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길어졌죠 이렇게 한눈에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금토 워크샵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의 지난주는 막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운동도 많이 못했고 사이드 프로젝트나 독서 같은 것도 많이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첫날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일주일의 데이터가 쌓이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다르네요 내일은 또 예비군이 있어요 제 마지막 예비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시간은 대충 회사에 있는 시간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서 뭐 적당히 열심히 설렁설렁 화이팅 있게 하면서 이번 주는 좀더이 루틴을 지켜가는 네, 그런 일주일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이제 예비군도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 예비군을 마치고 가는 길이고요 아좀 아쉽네요 시험 섭섭하고 이게 예. 예비군은 갈 때는 너무 귀찮지만 이게 6년 차고 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나이 가든 느낌. 더 이상 내가 예비군이 아니다. 지금 민방위로 넘어간다라는 느낌에 아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예 기분이 안 좋고 <웃음> 농담이고요. 예비군 1, 2년 차때왜저 5, 6년 차 아저씨들은 이 군복 지퍼를 안 닫고 껄렁껄렁하게 다니까라고 이런 좀 생각했었는데 을안 어, 닫고 싶어서 안 닫는 게 아니더라고요. 예. 안 잠깁니다. 자, 저도 이제 안 잠겨요. 이게 지금 겨우겨우 들어가거든요. 어쨌든 뭐 오늘은 좀 시간 여유가 생겼으니까 한두 시간 정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할 것 같아서 남시간들도 아주 l 하게 아주 생산적으로 잘 활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옷이 조금 많이 작으신 것 같은데 예전에 아, 네. 그 저한테 빌린 옷이여가지고 오 운동하시는 효과가 있네요. <웃음> 어? <웃음> 네네네. 오. 음 에이. 맛있다 아, 오늘은 목요일 6시고요 제가 그 시트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? 이런저런 핑계문트 운동을 안 했더라고요 단성하고 바로 운동 갑니다 어, 아. 아. 사무실 들었는데 너무 덥습니다. 더워 죽겠어요. 회사근 저희 샐러디가 있어서 C 를시킨 브라 앱 하나 사왔습니다. 오늘도 무사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변화를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차를 타고 퇴근하는 시간이 굉장히 아까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비시간 안주나 언제 도착하나 차가 왜 이리 밀리나 이런 약간 조급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차에 있는 시간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고 팟캐스트를 듣거나 유튜브 같은 걸 듣게 되면 인풋으로 제가 체크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가 밀리더라도 내가 인풋하는 시간 뭔가 좀더 가볍게나마 공부하는 시간 뭔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밀리더라도 뭐좀더 드리면 되지 이런 마음까지만 갖게 돼가지고 훨씬 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나 이거 시작하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, 네. 어, 너무 좋아 자 이제 타임 트래킹을 한지 2주가 지났고요 또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새로운 마음으로 머리도 깔끔하게 잘랐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걸 일주일만 해보고 여러분과 어땠는지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최소한 2주 정도는 해줘야 인사이트나 변화된 점들을 좀더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2주간 채워진 저희 시트고요 우선 첫 주와 둘째 주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어떤가요? 제가 앞서서 자기 개발, 인풋, 운동,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생산적이고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뒀다고 했잖아요. 첫 주에 이 트래킹 시트를 기록하고 되돌아봤을 때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주에는 좀더 생산적인 일들의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실히 2주차에 붉은 칸이 더 많아진 걸볼 수가 있죠. 또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기상시간 첫날에는 되게 들쭉날쭉했거든요. 그런데 둘째 주에는 완전 일관되진 못했지만 점점 더 기상시간이 빨라지는 제가 목표한 5시 반 기상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. 마지막으로. 확인할 수 있는 건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첫 주에는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 단순 이동 즉 차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때 뭐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그냥 이동하면서 출근하는 시간이 많았다면 둘째 주에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같은 걸 들으면서 좀더 인풋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아침 운동과 더불어 사이드 프로젝트까지 오전 시간을 활용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래킹 시트를 활용하면 하루 또는 한 주를 한눈에 리뷰를 할수 있어서 내일 또는 다음 주를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피드백도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 있었고요 또이 시트를 내가 원하는 색깔로 채워나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그런지 지난 한 주는 정말 알차게 또 생산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평일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또 주말에는 마음 편하게 여자친구를 만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고요 어떤가요? 여러분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? 제가 예전에 구글 캘린더를 이 색깔별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단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리를 좀더 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내가 내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툴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시트를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작권 문제로 제가 배포를 할 수는 없고 퍼블리에 들어가셔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 시간 관리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아티클이 나오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블리는 일단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는 하지만 일주일 무료 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광고 절대 아닙니다. 혹시 퍼블리 관계자분 보고 계신다면 네, 연락 좀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른 열정 넘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Don't think. Just do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바이 바이.